안녕하세요 마을로입니다 오늘은 하와이 주내선 이동 시 코로나로 추가된 부분이 있어 안내해 드리니 하와이 여행 준비하시는 분들 잘 참고하세요 하와이 내 공항 이용 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입장이 안됩니다 이 부분은 잘 알고 계시죠 항공사 카운터도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 플렉시 카드가 설치되어 있고 키오스크에서 셀프 체크 인도 가능한 점참고하시고요 공항에서 줄설때 앞사람과의 6피트 거리 꼭 지켜 주시고요. 코로나로 추가된 절차는 세 가지가 있으니 여러분 집중해서 보세요. 첫 번째는 하와이주 여행 및 의료라는 서류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 서류는 공항에 비치되어 있고요. 집에서 미리 다운받고 작성해서 프린트해 오셔도 됩니다. 이렇게 하면 공항에서 번거롭지 않고 시간이 절약되겠죠? 이웃섬을 갔다 돌아오기에 두 장을 미리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본 영상 유튜브 설명란에 서류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링크해 드렸으니 참고하세요 달라진 점 두번째는 이 서류를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서류에 적힌 연락처로 직원이 그 자리에서 전화를 걸어 여러분의 연락처 그리고 전화번호가 맞는지 확인을 합니다 세번째로는 내셔널 가드가 터치리스 체온계로 여러 분의 체온을 잽니다 체온이 화씨 100.4도가 넘지 않아야 여행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준해선 이용 추가 절차를 마치고 마을로는 메인섬 오하우로 일주일간 출장을 다녀왔고요 그외 코로나로 인해 허츠렌터카 이용시 달라진 점이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노란색 실을 운전석 문에 붙여 놓았는데요 이건 차가 클리닝이 다 되었다는 표시예요 문을 열고 노란색 씨를 그냥 떼어 버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호놀룰루 공항에서 렌터카를 반납할 때도 달라진 점이 있었습니다 마우이 공항처럼 빌딩이 새로 생겨서 새 빌딩 렌터카 주차장에 반납해야 합니다 니턴 항공편을 이용할 때도 출발할 때와 같은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한편 태평양을 건너는 비행편으로 입국 하시는 경우에도 같은 서류를 작성하고 연락처 정보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여러분 몇 가지 절차가 추가되어 어 시간도 더 걸리고 번거로우실 거예요 음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건강한 하와이를 만나고 또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한 것이니 잘 지켜보아요 모두들 이렇게 노력하는 만큼 곧 좋은 세상에 다시 올 거라 믿자고요. 그럼 여러분 건강하게 지내시고 다음에 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